엽기 떡볶이 먹을까? 새로 나온 분모자튀김 찍어서 매운맛이 올라오기 전에 하나라도 더 먹어야지 홍사운드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엽기떡볶이 매운맛에 참치마요 주먹밥 그리고 분모자튀김이라는게 있어서 얘도 한번 시켜봤고 계란찜, 단무지, 설탕? 아얘 찍어먹는건가? 설탕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먹밥 먼저 만들자 이 참치 고소한 마요의 향과 어우러지는 이 참치마요 이야... 그리고, 분모자 튀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, 이렇게. <웃음> 아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오랜만이다, 엽떡. 이 맛이. 아니, 그, 저번에 먹은 그 틈새보다 매운 것 같은데, 엽떡이? 아닌가? 통증은 얘가 좀덜한것 같긴 한데. 근데 뭔가 얘는 입안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, 지금. 일단 당면만 먹어보자. 와, 나 매운 거잘 먹는 줄 알았는데? 아, <웃음> 우왜 수저를 안 갖고 왔어? <웃음> 그냥좀 먹어야 되는데... 분모자 튀김 먹어보자 근데 이 분모자 튀겨놓으니까 약간 제가 좋아하는 츄러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? 아! 설탕이 뿌려져 있다 좀... 어, 약간 그냥 가래떡튀김같은건데 훨씬 더 쫄깃쫄깃한게 강해졌는데 맛있는데요? 아.. 맛있다! 숟가락이 필요해! 숟가락 가져오면서 얘를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돌려볼게요! 뿌리면 안 맛있을 수가 없겠는데 어디서 콜? <웃음> 짠! <웃음> 드셔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, 진짜 맵잖아요. 고통스럽고 막, 한데, 왜 맛있냐? <웃음> 아참, 이거 참. 지난번에 이거 매운맛 맞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영수증 인증합니다. 매운맛. 써져있죠? 응, 어, 날짜. 보이죠? 이렇게. 어, 근데 오늘 엽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, 평소보다? 음. 아, 근데 주먹밥은 필수다. 이거 꼭 시켜 드세요. 너무 맛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환상의 궁합입니다, 진짜. 딱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치즈가 남아있었어? 그러면은 마지막은 이렇게. 소세지 짠! 잘 먹었습니다. 아, 여러분들! 탐치마요 주먹밥 꼭! 알죠 너무 잘 어울린다. 잘 먹었습니다. 어우, 배불러.